네 오늘부터 새로운 재미난 코너가 생겼어요. 제가 책에서 한번 언급하기도 하고 블로그나 카페에서도 코골이 관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굴을 보고 어떻게 코골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느냐 물론 100% 다 맞는 건 아니죠. 하지만 뭐 관상이라는 게 그렇듯이 통계적인 수치 그 다음에 그 겉으로 드러나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인의 얼굴을 한번 분석해보면서 가벼운 정보 상식 수준의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내보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가장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정은이 동생. 소장님 동생이에요? <웃음> 아뭐 나보다 하장 어리니까. 언제 동생 됐어? <웃음> 막내 동생도 안 되는 이 친구인데 하여튼 그 한반도를 뒤흔들고 있는 정말 영향력 있는 이 친구인데 음. 아또 북에서 보면 또 친구라고 또 그렇죠 쫓아오면 어떡하고 친밀 안돼 안돼 위원장 <웃음> 동지라고 위원장 해야 되나? 동지 위원장님 아, 음.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관상 뭐 이걸 뭐누구는 보고상이다 사자상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닌 이 얼굴은 과연 잠을 잘때 숨을 잘쉴 것이냐,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냐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아, 사진도 네. 준비하셨네요. 네, 이렇게 음. 보면 음. 첫째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뚱뚱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제라고 뭐 100kg는 조키 넘을 것 같은 그런 몸매인데 일부러 살을 찌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대요. 음. 근데 이 코고리에 영향을 주는 이 비만은 누가 말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근데 특히 이 목, 음. 목 주변의 살 음. 이렇게 두턱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코고리를 하게 되죠. 왜요? 기도 주변에 지방이 침착되면서 기도를 좁게 만드는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 이게 더 가중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입을 보면 음. 입이 좀 작아요. 아, 이게 살이 쪄서 그런 게 아니, 여기 커져서 그런 거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입이 작다, 즉 구강이 어. 작아요. 어. 자세히 보면 특히 상악이 작아요. 어. 그렇다는 거는 윗턱이 요요 예, 윗입술 있는 데 이게죠? 윗턱이 작고 어. 아래턱이 어, 사진상으로 제가 직접 본건 아니라서 어. 사진상으로만 못본건 아니라서는 뭐 봤던 얘기 어. 못 봤던 얘기. 봐본 어. <웃음> 거. 사진상으로는 <웃음> 봐서는 에. 어쨌든 윗턱이 작고 음. 좁아요. 음. 음. 그래서 어릴 적에 비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또는 습관적으로 혀가 자꾸 아래로는 입 벌림 현상이 자꾸 있었지 않았나 어. 그래서 이 턱을 보면요 어. 이렇게,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있죠 이렇게 아. 여기 에쏙 들어가 있고 이게 입을 벌려서 자꾸 어. 이제 혼당가요 이때 너이 음식이야 입 벌리면 막 멍청해 보이고 모일라보인다 어, 어. 그래서 이 습관이 입을 이렇게 다무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래서 보면 이게 여기에 그 근육이 힘이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릴 적의 입벌림 현상을 강제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음. 이 담우는 음. 이런 과정에서 음. 야무져 보여야 되니까. 생겼다. 하지만 이 골격 구조, 상악의 골격 구조가 좁다는 것은 음. 상대적으로 혀가 아래로 처져 있다는 거고요. 음. 그래서 구강이 좁다. 음. 그럼 반드시 기도도 좁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렇게 큰 체형의 이 체격에 맞는 탄소를 들이키려면 음. 탄소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기도를 갖고 있다 음.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을 때는 숨쉬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음. 이게 보면 저번에 방송 보니까 그 계단 몇개 올라가고서도 숨을 헐떡인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정도로 음. 지금 상당히 심혈관계가 좋지 않다 그거는 숨이 들어가는 이 통도가 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잘 때는 음. 더욱 심해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음. 그리고 이 코를 보면 코가 또 작아요 음. 콧구멍도 작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코 음. 코의 문제, 음. 구강의 문제 음. 그 다음에 이 구강이 좁으니까 상대적으로 혀가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조건 음. 그 다음에 이 뚱뚱한 조건 음. 이거를 다 골고루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반드시 음. 거의 100%에 가까울 확률로 음, 음. 자면서 코골이를 심하게 하고 음. 무호흡증이 심하게 있을 것이다 음. 또 게다가 유전적인 요인 있잖아요 또. 그렇죠 김정은 아버지가 김정일 음. 맞죠? 음. 그때 자다가 죽었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수, 수면중 돌연사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기차 안에서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음.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음. 수면중 돌연사의 확률이 신근경색으로 음. 나왔는데 음. 무호흡증에 의한 음. 심근경색이 였지 않았을까라고 아, 예상하는 거죠. 추측해 볼수 있죠. 그리고 이미 그때 코골이가 심하다고 하는 음. 이제 뉴스도 있었었고요. 음. 근데 마찬가지로 김정은도 코골이가 상당히 음. 심하다는. 그 확인하지 않는 확인되지 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유도를 네. 어, 했는데 아마 그게 확실할 것이다. 아 이분도 코그이소 녹음해가고 우리한테 보내주시면 양악기를 <웃음> 아마 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 그러 어. 음, 그럴 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양악기를 이 성격이 어. 별로 그렇게 순응한 어. 순응하는 어. <웃음> 성격이 아니라서 양악기를 되게 싫어하거나 거부할. 근데 수술을 아닌가.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면. 에이. 이게 목젖을 잘라낸 소리일까 아닐까 제가 어. 이제 직접 보면은 참 좋겠는데 왜그 트럼프하고 네. 그 얘기를 나눌 때도 네. 목소리가 나오던데 그러니까 목소리가 네. 수술을 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건지 원래 나오는 음. 건지는 음. 제가 직접 뭐 나를 초청해서 내가 한번 보면 <웃음> 어 한번 뭐 그거는 내가 김정은 진단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네. 뭐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초청도 안 해주고 그래서. 아. <웃음> 혹시라도 어, 서울에 오게 되면 삼성동으로 오면 <웃음> 제가, 어, 어, 남북 화해역 차원에서 아, 아니 그지 말고 소장님이 저기 판문점으로 가시면 어때요? 좀 세팅을 해서 가서 아, 그날 판문점을 갈거 그랬어요. 트럼프 만날 때그때 <웃음> 아, 정신없어서 안 됐고요. 아,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미리 예약을 해서 녹음한 거 보내주고 그래서 설문지 작성하고? 어, <웃음> 그렇죠. 설문지 쭉 해가지고 음. 딱 누르면 제가 쫙보 음. 아, 여기 사진이랑 네. 자기 본인 사진은 안 보내도 되게 다 있으니까. <웃음> 구강사진이 아니 입안이 없잖아 입안이. 그러니까 구강사진은 꼭 찍어보내줘야 돼. 아 그다음에 어, 웬만하면 은그 거기도 뭐 수면 다운 검사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수면 다운 결과지 같이 보내는 거기 아, <웃음> 거기 수면 다운 검사 할까? 있을 고예요 그렇게 네. 해서 대작은 네. 해주시나요? 양압기 안 쓰고 어, 수술, 안 수술 안 하고 잠잘잘수 있게 해줄 수 있다. 네. 그, 지금 보면 뒷목을 보면 음. 되게 완전 부풀어 있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그...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유전으로 혈액 순환이 잘안 되고 음. 지금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음. 잠을 잘때 제대로 잠을 잘수 있어야 되는데. 음. 호구리보호으로 인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지 스트레스 많이 받지. 담배 피지 또술 좋아하지. 술도 엄청 독한 거 좋아한다. 여러 가지로 건강을 잃을 수 있는 조건을 음.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음. 우리가 해줄수 있는 거 잠을 음. 잘 자게 해 주는 거. 그러니까요. 그거는 내가 해줄수 있겠다. 음. 음. 그래서 이 영상을 평양에서 보면 음. 꼭 나한테 연락을 해 주길 바랍니다 공이 5하나조례. 예. 공 둘둘둘. 수명보감 명소로 예약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네. 어쨌건 맞아. 김정은 위원장은 코골이와 수면 모음죄 심각하고 그로 인해서 심혈관계 질환 뿐만 아니고 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음. 있어서 음. 어, 국정수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기 때문에 음. 반드시 음. 어, 저의 도움을 받을 길을 권하면서 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눌러야 됩니다 어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 여기를 눌러주세요 눌러 눌러 눌러 잘한다